오늘은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할 것은 12장까지 할 건데요 사무엘 생애까지를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사울에게 기름을 붓다. 사무엘 장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6절 말씀인데, 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부리 말로 기름 붓다는 말, 말, 말 맞다는 뜻인데, 메시아, 이 메시아가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 직함, 그니까 러 예수 그리스도는 뭐 메시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느님의 어떤 그런 그 기름을 붓다는 거죠. 기름을 붓다는 것 자체는 의미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 기름을 붓는 그 순간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맞춘다. 그러니까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기름을 붐으로 해서 기름 붓고 후에는 삶 자체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심에 대한 세 가지 증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증조가 뭐였었냐면,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나민 경계에 셀사 있는 라엘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내리니,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거기서 라엘에서 너희가 암나기를 다 찾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 라엘의 묘실에서 시작을 하게 됐을까요? 나일의 묘수는, 나일이 아이를 낳다가, 어, 것 때문에 힘들어서 죽은 거죠. 그,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아이가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너희가 라엘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 여기서 시작을 됐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증조는 뭐냐면 내가 거기서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느님을 배우려고 배달에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그런 얘기였니다세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 내게 분난하고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두 동의를 두겠다고 너희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떡을 떼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찬식 할때 떡을 낸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수고, 하나님의 그 공유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도 볼 수도 있다고 볼수 있고요. 또 무슨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친근한 의미도 바라볼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증조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신에 이르리니 그곳에서 블레 사람들이 성업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는 여와 호 영이 크게 이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 영이임하면 하나님이 영이임하면 새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새 사람이 된다는 건뭘 얘기할까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는 과거의 사무엘이 삼, 아, 과거의 사울의 삶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그 다음에 뭐냐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는 뭔가 어,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결국은 뭐냐면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할 것은 결국은 과거의 사울의 삶 자체가 그렇게. 어, 좀 우리가 봤던 경건한 삶은 아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측해 보고 보겠습니다. 자 불심에 대한 특별한 조치. 자 뭐냐면 이 사무엘이 이그 비렴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확신도 없었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증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아까 말이세 가지 징조가 있었으면 너를 내가 임하면 너는 그걸 따라서 네가 네 하고 네가 해라 그 행동을 하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 와 허목제를 드리느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길갈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길갈이라는 내용을 갖다 보면 자. 아, 기, 아 잠깐만요. 아, 길갈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넘어라고서부터 처음에 시작하고 할일을 시작하고 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있던 그 노예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없애는 곳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곳이 길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길갈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7일 동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수죠. 완전수, 완전한 수을까지 이수 동안에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멸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새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했던 그 사울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모두 바꿔주겠다는 얘기죠. 어, 우리가 그 사울이 사는 거 보면 그, 뭐예요 그암나기가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암나기는 지금의 자가용과마찬 같이 그렇게 그 부를 부를 그 부의 어떤 그런 척도를 얘기하는 것이 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낙이가그 정도 부유할 정도였다면 사울은 조금 그삶 어, 자체가 조금 경건하지는 않았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이럴 때 선지자가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느님이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그 다음에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와 함께 예언을 보고 서위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여기서 기스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 제가저렇까지 해? 저, 야, 대단하네? 웃기네? 뭐 이렇게 보는 거 봤을 때 과거의 삶 자체가 그렇게 좀 어, 경건하지 않았다. 그렇게 추측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사명자는 정해져 있는가 한번 밖에 보겠습니다. 사명자는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가 사울이라는 거 사울이 과연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추측한다면 그 사람이 사울이 우리가 사명자로 서명자일까?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과연 사명자일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읽고 이런 사람이 혹시 사명자가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쭉 봤을 때 보면 정말 성스럽고 그런 사람들 유다 지파의 유다 같은 경우 요셉 같은 경우 정말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지만 유다나 다른 사람들 보면 야곱이나 보면 그렇게. 좋고 성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웃음> 고리디안 4장 1절에서 보면 사람이 맡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역을 지어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결국 사명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는 아주 그건 다른 사람의 판단받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심판하는 분은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에 대해 어떤 판단 받는 거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네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한테 판단 받는 거, 하나님한테 심판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세상 사람의 어떤 그 옳고 그름, 세상 간의 판단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비밀을 맡은 장가, 자, 차스 스폰전 목사가 쓰신 그, 교, 그, 그 교회 목사론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 차스 스폰전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 침내교 목사였고요. 1937년서부터 1892년 사이에 사셨던 분인데 별명은 설교의 황, 왕자, 설교의 황제, 황태자 황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위그노 후손이라고 돼 있는데 위그노가 뭐냐면 기독교의 그, 그 박해를 받아갖고 그 개신교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갖고 어그 뭐랄까요 그 1572년에 바돌메 축제를 학살된 그때 그 위그노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세 때1 8 5 7년때 23,654명이 청중 앞에서 설교했다고 하는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그림입니다. 그런 거 보면 자, 23세 때그이 정도의 목회를 했다면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1 7세서부터 목회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천교도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이분이 목회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를 책을 보니까 첫 번째 이런 게 나왔습니다. 사역에 대한 강력한 뭐랄까요? 소원이 있는가? 정말 내가 사역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뭔가 느낌이 있는가? 그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건 뭘까요? 꺼지지 않는 불길이죠. 내가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사역에 대한 강력한 소원이 있는가? 난 하느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어떤 그런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가?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인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의 어떤 언변 능력이나 그다음에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목회를 할수 있다고 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사역의 열매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라 것은 뭐랄까요. 우리가 보면 사역의 수만 하나가 뭐냐면 그 우리가, 우리가 말하지 못 성도들이 많이 회개했느냐. 또 그런 걸 보시겠죠. 그 다음에, 그 충분히 그 사람들과 그 예수처럼 그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는가? 그 다음에 성도를 갖다 많이 회개시키고 전도시켰나? 이런 것이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니까 교회의 공적인 판단을 한다. 교회의 공적인 판단하면 목회자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부름 받았다면 설교할 곳, 설교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퇴중이 목회자를 갖다 정말 전부는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우리는 뭐로 우리가 판단할까요? 그것은 회계와... 그 다음에 우리가 볼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성도수,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성도수들이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을 때 우리가 방공 의식,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인데 체력이 아주 저, 저질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어, 그 중요한 것이 내가 왜 그, 대구를 하는가, 뭐, 이런, 이런, 자, 기 어떤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의사다 마찬갑니다. 공부 잘한다고 의사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까요 의사가, 예를 들어서 피를 무서워한다면 의사가 될수 있습니까? 무서가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운동선수가 체력이 없습니다. 체력이 아주 저질 체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운동선수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운동선수는 끈기와 체력과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판, 판검사는 뭘 해야 될까요? 판검사의 그 자질은 뭡니까? 소명은 어떻게 할수 있나? 판검사는 내가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어떤 그런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 뭐랄까요? 그런 어떤 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자, 손흥민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을 봤을 때는 어, 정말 노력을 엄청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최소한로도 자기 개인기나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설득시키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 설교하고 전도시키고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 것만 받아 먹는 싹군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거나 다른 종교에도 예를 들어서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번영주의자유주 신학을 원한다면 이것은 내가 봤던 싹구로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의 모든 것은 무엇성. 성경에는 틀린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명 없이 그런 성경의 어떤 걸 믿음 없이 성경을 말하고 논한다면 그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제가 봤던 싹구로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서로 남을 깨끗하게 하지 말라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그 베드로 아, 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성제들은 더욱 힘써 너의 불신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 무슨 야기냐 우리도 목세자도 사명자도 실족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번영주의와 그렇게 결탁하다 보면 또 여자와의 어떤 그런 유혹에 이겨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후에 아무 쓸데없이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밝힐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들 사명을 다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목회자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싹군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소명은 무엇이냐고, 어, 저, 이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소명이 뭡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스포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잘하는 것이 소명이다. 제, 여기는 제가 말씀드릴 때 제일 잘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했지만, 스포저 목사님은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이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의사가 제일 소중한 건가? 아니면 목사가 소중한 건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소명이라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재능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거나 누구를 설득 잘하거나 누구에게 상담을 잘하거나 누구에게 운동을, 운동을 잘하거나 뭐 도, 돌파를 이런 것은 제일 잘하는 것이 소명, 재능. 이것이 뭐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소명이라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일 쉬운 것이 소명이라는 얘기죠. 제일 쉽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편하고 난 이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뭐 너무 쉽다는 얘기죠. 어디 감당할 만한 재능도 있고 달란트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성향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디스크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 사울이 사울이 기름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습니까? 사울은 기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 어떻게 했습니까? 빼고 증증증증표가 증조, 있어야지만 하는 것처럼 이 사람 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즐거운 것이 소명이다. 이것은 뭐예요? 흥미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시증이안 나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받고 있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었지만 외모는 축중했던 사울입니다. 자, 3회상 10장 17절을 보면 자, 아 어, 사무엘의 백성을미스바라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의 백, 이제 그 사울을 갖다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전다 불렀죠.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 도다. 어, 그다음에 그리, 그런즉 이제부터 너희 지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쭉 나오고 난 상태에서 누굴 뽑았냐면, 베냐민 집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집화 안에서 마델이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먼저 기름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뽑고 뽑고 뽑아서 결국 어떻게 해요? 뽑았습니다. 근데 누구의 사울을 뽑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없어요. 찾아도 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뭐냐면 하느님 이 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가 진보딸이 차에 숨었으니까 거기서 찾아와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 그러면서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얻기만큼 컸더라 외모는 다른 사람보다 출중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꼴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겠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요 사울은그말 듣고도 조용히 잠잠했단 얘기죠. 자 이게 뭡니까 무지하게 소심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예언을 하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나 못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요 사울이 나중에 완전히 자기 못대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소심하면서 자기의 소신대로 건견한사람 살지 않았던 어떤 그런 사울이란 사람입니다 그럼 뭐예요? 사울이 우리가 사람을 사명자로 뽑았을 때 정말 훌륭하고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고 인격을 갖고 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 아닌 니 아니니 아 사람이 사명자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저기식도 갖지 못하고 농사를 짓다 자. 볼게요. 자, 암몬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라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매. 암몬사람들이 저 화살표, 빨간 화살표가 되어 있죠. 길라 야베스라는 곳에서 진을 쳤어, 올라와서 진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 라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습니까 나하스가 와갖고, 나하스가 그 시브리 말로는 그저 해서, 해서 뜻을 보면 뱀입니다 뱀. 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탄이죠. 나쁜 사람이 올라와서 야베스 사람들한테 야 우리하고 언약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암몬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갖다 우리가 언약하자. 그래야 우리가 너를 섬겠다 그러니까 야베사 사람들이 너를 성길 테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나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러면 너의 오른 눈을 다 빼. 그래갖고 갖고 와. 그럼 너, 너와 언약할게. 너희를 갖다 내가 그 공격하지 않고 너를 살려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의 모든 기능 자체를 갖다 없애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뭐냐 면 뭐라고 얘기했으면 야베스 장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일주일 동안 말미를 주라. 그리고 만약 것, 우연,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서 너희한테 눈을 빼고 너희한테 복종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5절에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자 기름 부음도 받고 왕으로다 그 다, 왕으로 다 추천이 되는 상태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밭에서 소를 몰고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결국. 결국은 이 나라가, 나라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뭐 내가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뭐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니까 러 왕이 돼서 도 왕대우를 못 봤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뭐냐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전령이 뭐예요? 저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느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가, 그의 가그 뇌가 크게 일어나 이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사울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거예요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한결이 소라는 것은 두 마리 소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소를 그 가소맬때그멍에를매고두 마리가 한 조가 되잖아요 그때 뭐예요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이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요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셨다라 전부 다다 다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와의 두려움에 백성의 이맘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한,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자, 두려워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카리스마가 발휘하기 시작했때 시기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위험이 덕치고 나오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마음의 노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카리스마가 나오고, 아예 우유부단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소심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베트남 회담과 얘기를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2월 28일 회담이 결렬이 됐는데 베트남 회담 결과를 예측한 을 것이 26일날 나왔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노의 회담의 큰 주제는 종전선언과 비핵화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종전선 언행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의견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비핵화의 구체적인. 비핵화의 이행과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가 합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되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비핵화 되면서 경제제를 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강산, 금강산 개방하고 개성공단 개방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풀어달라. 그리고 너희가 얘기하는 경제적인 제재, 중국과의 교육 같은 거, 이런 거 모든 걸 풀어주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난 그걸 전망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자, 여기서 보면 그 외교관이 원래 교외교가 그 4대 4, 3명이 나오면 3명 4, 4명이 나오면 4명이 나와야 되는 게 우리가 원래 관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볼튼이 볼트니, 볼트니 그 베네수엘라 갔다가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리수영이 원래가 와 있어야 되는데 리수영이안 나오고 빠져버렸습니다. 볼튼이 완전히 내가 어떠한 것을 정확하게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어디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리수영한테 얘기하려고 있는데 리수영이 빠져버리니까 회피해버린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결국은 베트남 회담이 결렬이 됐습니다 자, 베트남 결결 보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 정상회담은요 밑에, 그, 밑에, 밑에 사람들이 전부 다그 초안을 만들어서 합의문을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사인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왜냐면, 그거 사인까지 하고 나서 김정은이는 좋아서, 어떻게 해요? 65시간. 거의 3일을 갔다가 기차 타고 왔습니다. 자, 국가원수가 3일 동안 기차 타고, 이게, 다닌다는 게 사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한간 사람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차 타고 3일 동안을 갔다 와갖고, 그죠? 와갖고 이제 사인하려고 왔는데 결국은 뭐예요? 트럼프가 저는 어떤 꼼수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자,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밑에 사람이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사인만 하게 돼 있는데 뭐예요? 너네 영변 핵시설, 그 그런 얘기죠. 제재 풀어주셨죠. 십 제재 완전, 완전한 제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할게요? 그럼 영변 핵시설 말고, 히든카드를 갖고 온 거죠. 영변 핵설 말고 다른 핵설 있잖아. 그랬더니 깜짝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놀라면서 거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싱가포르 회담에 아주 회담이 졌다고 생각하니까 요번에 하노이, 베트남 회담에서는 완전히 어떤 그런 꼼수 갖고 한번 핵폭탄처럼 완전히 김정은이를 갖다 몰아넣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북한이 제재의 전면적인 완화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영변 핵설 외에 추가적인 비핵화를 요구, 요구해 결렬을 초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영변 핵설만 딱 해결해 버리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그런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너무 놀랬다는 얘기죠 자자이거예요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태 그렇게 정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머리에 핵폭탄을 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것이 결렬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비핵화란 것이 추진이 돼야 된다는 생각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은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그 그것이 잘 해결이 되면 한반도 체제 한반도 정책이라는 했죠. 한반도 체 체제,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을 체계를 얘기하려고 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산됐는지 혹시 지, 이제 지연이 됐겠죠. 근데 무산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 비핵화가 안 된다면, 만약 비핵화가 되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그것을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신한반도 정책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 협력 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외에도 여러 가지 모든 경제적인 것을 도움을 주겠다고 라 생각한 것이 결국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 북방 정책을 봤을 때 뭐냐면,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연결되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떤 그런 그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모든 이런 그 공산 국가들과 같이 어떤 그런... 세계를 뻗어 나가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것이 바로 신북방 정체를 봅니다. 그게 신한반도 체계 신한반도 체제고 그 다음에 북방 정체를 얘기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얘기 같은 것들. 중국과는 뭐예요? 일대일로죠. 근데 일대일로가 지금 중국 일대일로가 다 실패했는데 그것에 기차를 해갖고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물어봤죠. 아 문재인 대통령과 사이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니까 오, 참 좋아.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believe or not. 믿든지 말든지.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한반도 정책에서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과 이런 것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한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한테 자기가 좀 당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저는 이것을 보고서 느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밭을 가고 있던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장수를 변현합니다 그래서 팔장을 보면, 사울의 배색에서 그들이 수가, 수를 세어보니날 각을 다 뜯겠다고 딱 통보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자손이 33만 명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온가, 무리가 와, 너희 전령들이 이르되 너희는 길라야베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떠올 때, 더울 때 떠올 더울 때때 더울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어,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야베 사람들 내가 그 전까지 뭐요 해가 더울 때 너희를 구원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야베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간다. 뭐예요. 암몬족석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나아선 저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나가서 너의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한,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뭐야, 네가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 우리는 이제 너희 앞에 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암몬족석들한테 이튿날 사월에 백성을 3세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사람들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고 얘기합니다 둘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도망가기 바빴다는 얘기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사멸의, 어, 백성이 사멸의 길에 대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자가 누구일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언제 그랬어요? 사멸상 10장 27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불렘배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왜요? 왕으로 불렀더니 어디 가서 숨어버렸잖아요. 그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찌질이한테 우리를, 이 우리를, 우리나라를 맡겨.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각을 떠갖고 대승을 누린 걸 보고서 뭐라고 해요? 도리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일게요, 그 사람을.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 좋은 날 사람 죽이지 말아라. 여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든 백성이 다시 또 어디로 가요? 길갈로 갑니다. 길갈로 가서 아까 모였던 것처럼 다시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 앞에 사울 왕으로 삼고 어떻게 왕을 갖다 완전히 삼고 그다음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기뻐한다고 이가 있습니다. 길갈이는 곳은 바로 새로 시작하는 곳, 할례를 받았던 곳, 요단강 넘어서 바로 할례를 받았고 또한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종살이 같은 것은 모든 걸 잊어버리고 전부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곳이 길가리였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왕을 받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수와 호 5장 9절에서 나옵니다. 여께서 호 여와에게 호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 함부하 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 하였느니라고 기억하였습니다. 자, 3회상 12장 1절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회의온 이사라기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를 위해 왕을 세웠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울이라는 왕을 만들어 갖고 했다 이제는 난다할거다 했다 그런 얘기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할 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와 호 앞과 그의 기름 보험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느냐 누구의 귀, 나귀를 빼앗느냐, 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앞자였느냐, 내 눈을 흘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어,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리.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잘못,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잘못한 거 있다면 얘기해봐. 내가 그럼 너한테, 내가, 정말 너한테 내가 갚을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뇌물 받은 거 있어 없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앞자지 또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멸의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보험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리라 얘기합니다. 사울도 증언했고 여호와께서도 그걸 알고 있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뭐예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가였으나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서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투덜대고 만나도 뭐, 뭐 고기가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자꾸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 브레스 사람들과 사람들이 손과 모하방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자 시스라가 뭐죠? 이거예요. 시스라가 누굽니까? 드보라 선지자가 있을 때 나왔던 적군, 블레셋 장군의 장군이죠. 시스라죠. 시스라가 걸, 걸어서 도망가, 도망하여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아야엘의 장막에 이었으나 이뤘, 이는 하소랑 아, 저, 야빈이, 야빈과 겐 사람 하벨의 집사에 화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바라기. 그들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고 말뚝이 그관자 눈에 박혔더라 누가 이겼어요? 하베리 아내 야엘리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라 죽여버렸죠. 그때 그 누구예요? 그 죽은 장군이 누구예요? 시슬합니다. 누구 장군이에요? 하솔이 군대 장군이 누구예요? 시슬하죠. 그래갖고 죽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들과 아스타로스 섬기며 범죄한 하 나이다.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드려 서 내서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겠 나이다. 한 매라고 되기도 했습니다. 우상은 생겼죠. 그도 하느님이 참으셨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울과 배단과 입다와 나사무엘를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할 거를 여룻바울이 누구죠? 여룻바울은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울이라 불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사사기 7장에 있으면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룻바울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기드온을 유하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요? 여호와 기드온을 칼이 오게 하면서 그들을 진멸하죠. 자, 여러분, 여롭발 여러 이 기드온이 잘난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포도 틀킬라에서 거기다가 타작마당에서 그그밀 위를 까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소심하고 뭐 자신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울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배단. 배단은 누굽니까? 바락입니다. 바락. 바락인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냐 하면 나도 가지 않겠나이다. 뭐예요? 드보라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면 나 갈게요. 그렇게 찌질이었습니다. 그렇게 뭐예요? 소심하고 자신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고 또 와요. 자, 입단은 누굽니까? 입단은 첩의 자식입니다. 기생의 자식이었죠길라사랑입다는큰 young, young, young, young, y o 다 n g young, y o u 다 g young, y o 사 n g y o 요 n g young, young, 가 o u n g y o u n 처 young, y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기도로 나왔던 사람이 사무엘 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던 사람들이 young, young, y o u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 쓰셨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어도 여호는 그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아스가 너희를 치러 함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에,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도다. 자, 뭐냐면요. 여호와가 왕이 되심을 불구하고 여호와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육신에 보이는 눈을 왕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줬습니까? 머리 하나가 큰 용모가 뛰어난 사울왕을 준 겁니다. 결국 사울왕은 뭐예요? 영적인 것보다도 외모적인 것을 뒀다라고 보구성 줬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사명자와 쫓아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사명자는 우리가 선택할 때그 기준이 뭐냐? 하느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그거예요. 정말 뭐냐? 하느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그것이 기준이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근본주의자라고 그래갖고서 뭐예요? 저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태한 왕을 보라. 너희께서 너희 왕을 위,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사고를 세우지 않냐라고 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에 다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만일 어, 어, 여호와의 목소를 리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고 여호와의 손이 너희들의 손을 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밀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에게 아뢰로니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일곧 여호와의 목자에서 범한 죄악이 큰 만큼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레와 뭐 이런 것들 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 그 밀을 우리가 추수할 때인데 밀 추수할 때인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잘못 되는 거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뭄이나 비나 그다음에 우레, 폭풍 이런 걸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신명계 이런 게 나옵니다. 28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그 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이 진노가 뭐예요? 티끌, 모래, 폭풍, 우레 이런 것도 나타난다는 얘기죠. 감뭄 이런 거예요. 자, 모든 백성의 사엘에 이르되 "당신이 종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왕에 구하는,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게 헛된 것들 따르지 말아라." 사, 저, 사,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 결단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여전히 애가...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이 마지막 말이 사골왕의 마지막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그 가족같이 요나단까지 전부 다,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 날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거와 사무엘 8장 11절, 18절에서 보는 그 왕의 제도 있지 않습니까? 왕을, 왕이, 왕을 너희가 구하면 어떻게 된다? 그 내용과 너무 똑같다는 얘기죠. 이, 아까 요, 요, 말씀하셨던 요 내용하고, 요 내용과, 그 다음에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 왕, 왕은, 왕이 되면, 왕이 있으면, 너희를 아들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끌게 하고, 어, 그 다음에 그들 병고 앞에서 달게 리할 것이다. 그리고 뭐요?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고, 무기와 병고와 장비들 만들게 할 것이고, 향료로 만든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볶음자로 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자기 신하들한테, 자기 부하들한테 줄 거야. 그리고 11조도 거둬도 마찬가지, 자기 관리와 그 다음에 신하들에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일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 종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암마 부르실 때 그날에 여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 왕의 제도라고 이 내용이 뭡니까. 저는 이 왕의 제도가 적그리스도라고 보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왕을 믿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과 정말 하느님만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느냐 아니면 뭐예요 우리가 적교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나눠져갖고 5등급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제하에서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 왕의 제도에서 적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쭉 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어,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시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내용과 왕의 제도와, 그 다음에 마지막 사무엘이 얘기한 그 설교가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주 너무 사악하고, 너무 우상을 섬기고, 모든 것이 자, 근본주의자가 다 탄압받고, 지적받고, 아주 멸시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막, 우리 보러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한 대로 믿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것입니까?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것입니까 인간이 선택한 왕을 뽑으시겠습니까? 인간이 선택한 지도자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느님 믿고 쫓는 그런 사명자를 쫓을 것입니까? 여러분 선택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베트남 그 회당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